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입니다. 어, 이제 국무원면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필기시험 잘 보시고 어, 면접까지 볼 기회가 주어지셨는지 네 정말 주어지셨다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요. 국무원면접에 대한 반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원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국방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방개혁 필요하다, 국방개혁 2.0이 뭐냐? 어, 뭐,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막상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어, 자기가... 어, 자기 식대로 소화를 해서 답변을 할지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방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인구 절벽에 대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국방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병역 자원이 부족이 발생을 한다면 어, 어떻게 어 자동화시키고 업무를 매뉴얼화 시켜서 그런 공백들을 메꿔나갈지에 대해서 어, 국방개혁을 통해 어, 변화시키고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서 인권인권 인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을 있지만 예, 국방 또한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군대에서도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 인권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잘 실천, 실현시켜 나갈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복지, 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복지가 따라와야 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될지 이런 성취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어때요? 군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복제에 대한 어, 변화, 개혁, 어, 고민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요 이 또한 국민적인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또한 네, 정치에는 관여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중립성을 잘 유지를 해야 할 거라고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에 있어서는. 네, 군의 정치 관여, 또 비리. 뭐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면접에서도 뭐 비리 문제는 항상 질문으로 뭐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지만 군대 하면 비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예, 방산비리가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비리로 군대가 많은 군, 국방 관련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굉장히 저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방산비리에 대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 군대 국방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제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정 어, 지원의 제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효율화,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 분야의 그런 재정 지원의 제한을 어떤 식으로 잘 개혁해서 변화시켜 나갈지 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업, 뭐 대기업, 뭐 공무원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리고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고민이 많죠. 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과학기술을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용시켜서 지금 국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 이런 제한된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게, 어때요? 국방기혁 2.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국방기혁 2.0 중에, 어, 국방여건 제한 심화가 있다. 제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총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았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더 심도 있게 여러분께 이해를, 어때요? 하는 가운데, 답변을 할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녹일 수 있도록 어, 면접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는요, 예, 공무원 면접 과정을 개강을 합니다. 네, 함께 준비하셔서 꼭 예, 함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해서 꼭 군무원 면접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